멀리 걸어가시는 할머니 하하 아니, 너는... 형때에도사거든요 아니, 왜이까 으이! 왜 이럴 때하 아니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할머니 집 왔는데 여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. <웃음> 원래 여기가 대문이었는데 할머니 집이 그냥 오픈형이 돼 버렸어. 여기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더, 더 아, 어, 어, 진짜. 사고치고 아주 그냥. 입니다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<웃음> 잡아 당겨도 더부러지도이아게그 진짜 이빗자루가 주인을 잘 만났네. <웃음> 엄마 이거 할머니가 이거 자루 여기다가 수집하시네. 세 자루요. 근데 할머니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건가? 이고구마예 이거? 어어 어, 이거 나눠 먹어요, 걸 아니. 어한 개도 먹고 <웃음> 닭도 먹고 <웃음> 나눠. <나누고>. 닭도 먹도 <웃음> <웃음> 닭이랑 나눠 먹는다고. 저 응. 여자친구를 동역에 응. 둘이 뜨거마도 모르고 어 아가씨도 모르고 말을 어. 혼자만 찌자자찌자자찌 하면그런혼한거 너들라냐 그 말이요. 아 응.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그 말이요. 근데 나랑 결혼하는 거잖아 얼마에. 이게 들면지자고자자고 제재. 장에 가서 국자가 꼬라고뭐이러고뭐 다른 건데? 응? 뭐 조갈치. 네? 조갈치라고 그갈치 자갈치가 조갈치. 국자 뭐 자갈치인가 조갈치 맞하란라바람 거냐, 보다람 거냐? 아니면 요새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가지러 가야 지이자바자자 <웃음> 중국 사람들. 뭔가 다 있는 라분명고기들 맛있을 것같먹사어 할머니도 소랑 돼지는 먹잖아요 오오. 응 아, 할머니도 잔인한 사람 아니야? 아, 잡아놓는 게잡아뭐필요 <웃음> 같이 가드려 아니.. 어? 아니.. 한 달아주까 싶응간 응. 말리는 거요? 응계속해아지 그 어. 아니 5체로 2할니0인데이렇 많이 사. 밥은 데 이렇게 많이 사. 할머니 이거 드실 거예요? 할머니 해봅시다. 물을 이렇게 많이 마셔요? 어머니 술장을 안들가세요예 빠지 않는 거. 안 들어가서? 뭘뭐 시제?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네. 4주년 이벤트. <목소리> 순금 한 돈을 줄 수도 있어. 아 이거 진미채. 잔치가라와. 간다 간다 갈아와 <웃음> 간다 간다 갈아와 음. 심슨 갈아 뭔 소리를 하는거이 심슨 갈아는 뭐예요? 쉬면서 심... 갈아 아 쉬면서 갈아? 아심서 가라. 아, 가라. 음. 아, 가라. 음. 또 어른들은 와. 요리요 싸먹 싸먹 갈아고 음. 자체 갈아 소리를 누가 혼자는 못 오겠네 형혼자서못 해요? 응아 음.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? 음. 이렇게 음.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찝는 거요? 응 대합지 대합지 대합지 대합지 할머니도 걸어보려고 나도 걸어그 <웃음> <웃음> <웃음> 허락받고 먹는 거야 지금 할머니가 이거 어저께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먹어봐 <웃음> <웃음> <맛있지>? <웃음> <웃음> 맛있는가? 들어가다 들어갔던... 어, 들어간다. 아, 신발 아픈디? 고무신 처음 써 봐. 저는 응, 나 응. 어, 어. 응. 따라와. 그리고 따라와요? 응. 호흡이 착착 맞는디? 아, 그래. 할머니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, 이렇게 그냥 깔면 될것 같은데? 음, 그죠? 음.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이건 쉽잖아 솜씨가 베테랑이시구만요 흑상계 음. <웃음> 음. 할머니 이런 고급 인력이 여기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어 그죠? 가라고? 응. <웃음> 결정 다 봤으니까 이제 가요? 응뭘 <웃음> 담아요? 뭘? 절 담아갖고 가? <웃음> 여기 어. <웃음> 절다 담아갖고 가아 알았어 빠이빠이 자 그만 갔 올게요 이거 제거잘 키워주세요. 어, 나중에 또 확인하러 올게요. 오케이. 그래도 간만에 할머니 얼굴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.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 없는 곳 찾아다니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처럼 한적한 시골 가서 힐링하고 오는 것도 좋을 듯하다.